불어나갈 수 있던 거였잖아, 어 h u n 너의 하루는 그게 선도그이냐 말이야. 중간에 그치던내 감정이 다 Probably fight. 근데 결국은 이사정을 네 알아보니 다 결국은 혼자서 위싸인내 사인, 내 사인, 가넨 망할 성거 그, 어떻게 해봐, 좀. 너의 하루 길이 하면 붓뿐. 과거 내가 원만스러워질 붓뿐. 그는 이제 와후에안 되지. 나 한참 지난 일이 되어버렸으니까. 보람들 운은 넓으면 안 타. 오난내 시간 쫓아않고 그 시간의 순간의 재미로 계속한 지난 연도 간의 얘기로 가로워줘 보시피 비어져 나오리 지치도록 그래 너도 버련들 속에 허지게 아닌 쓰레기 보내지 벌생간 <놀람> 내 잘못을 속에 지 근데 이렇게 만든 건 No don't forget it uh, 내 손에 닿지도 않고 생각 보안소매가 쓰시는 듯한 틈에 가그게 빠르게 살아도 so 오래 내 특별 짓기보다 그 밀어두고 싶으면